안녕하세요 대기닥 t v 입니다 오늘은 양평에서 숙박비를 지원받고 미리 살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양평으로 기촌을 하려고 계획 중이셨던 분들은 양평에서 미리 살아볼 수 있는 이번 기회 놓치지 마세요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 함께 보실게요 양평에서 일주일 여행하기 1기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여행 기간은 6월 5일부터 7월 31일 중 2박 이상, 6박 이하 체조가 가능하고 양평군내 등록 숙박업소 이용을 하면 되고요 개별적으로 자유여행 진행 후에 참가자 SNS에 홍보글을 올리면 숙박요금이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지원금액은 1박 10만원 한도 내총 숙박비의 70%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참가 신청을 하실 분들은 신청 기간 5월 30일 저녁 6시 전까지 신청하시면 되고요. 참여 대상은 만 19세 이상 양평군 외 타지역 거주자여야 되고요. 모집 인원은 10팀 이내로 팀당 1인에서 4인까지 구성이 가능하다고 합니다. 신청 방법은 양평군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. 공고문 및 자세한 내용은 여기 보이시는 qr 코드를 스캔해서 확인하실 수도 있고요 이외에 문의할게 있으신 분들은 양평 군청 관광과 관광기획팀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<놀람> 기농기촌지로 양평을 염두에 두셨거나 양평으로 여행을 계획하셨던 분들은 이번 기회에 신청하셔서 꼭 선정이 되어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달걀락 t v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해주시면 앞으로도 도움되는 정보를 발빠르게 전해드릴 테니까요.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.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